내가 정 라도 되는너의 나를 분명 다시 돌아갈 수있 으니, 더늦 기전 에 어서, 나를. 사순이 된 거야. 내 생엔 없을 것 같던 그 사랑, 어떤 아무 말. 이제 나도 되는 너의 말을 분명 다시 돌이킬 수 있으니 더 느끼죠. 우리 헤어진 건 잠시야 아, 정말 잠시일 거야 세상도 잘했다고 말할 거